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곳간 입니다 산마늘 씨앗이 제가 발화시켜서 여기다가 이식을 했거든요 3년차 되는 산마늘모종 입니다 여기도요. 작년에 여기다가 심어 놨는데 이식을 했었는데 어느정도 큰거는 고라니가 와서 죄다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거 분양 다 뽑아서 분양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다 분양을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산만원이고요 여기 곰취, 병풍쌈, 취나물들이 있는 이곳에 제가 이 상단부에다가 산마늘 심어 놨거든요 이 산마늘이 다 싹이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번식도 잘 되고 이제 좀 씨앗으로 발화시키면 크는데 한계가 있는데 좀 여러 해가 지나야지 나물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키워서 내가 내 손으로 키워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산마늘입니다.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발화가 된 자연 발화가 된 산마늘입니다. 이것도 산마늘이고요 여기가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 산마늘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산마늘이 꽤큰 무더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무늬종으로 키우는 산마늘 이거든요 여기에서 씨앗 받아 갖고 나눔도 해드렸는데 제거는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산마늘 요것도 산마늘이고요 보시면 이쪽에도 산마늘이 아주 튼튼한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